안녕하세요 찌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뭐야 나진아랑 안하는데 진화 도왔네자 오늘은 저희가 진영이랑 게트백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무서워 무서운 사람 아 제가 아, 지금 카드... 어나 이거 탈거야 근데 나 카드 키 있는데 아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빨리 달려 아아아 아팠어 아 아빠 잘못했어 아, 야, 야. 지금 저희가 그 제트팩을 얻을거예요야진짜 빨리가 빨리가 가자 가자 왜왜왜 어, 가자. 왜, 왜, 뭔데, 뭔데 아, 가자 가자 가자 나 먼저 올라가자 아왜 100만원짜리였어 아 잠깐만 실수 25만원짜리 그건줄 알고 아, 잠깐만 얘들아 여기 위로 올라와 아 얘들 아니지 한명 찍지 야 빨리와 진영 버리고 간다 아 뭐야 야진영 아니 진영아 야, 뭐 그거 좀빼아 아, 죄송합니다 전화 왜? 그냥 진영이 죄송한데 <웃음> 이따 오면 전화해줄게 뭘? 집 뭐야 너집 아니야? 아니 이따 전화한다고 어디 갔다 온는데 자, 아, 진영이 전화하고 있는데.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와 주시면, 여기 있습니다. 진영이 잠깐 전화 왔네요. 자, 여기로 갑시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항상 여기 일렙 분들이 여기 앞에서, 어, 여기도 어 나는 두고, 어, 여기뭐 하는데 이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자, 이거 챙겨줘, 이거 이거 챙겨줘. 진짜 먼저 가 있어, 먼저 가 있어. 이거 챙겨주시고 이거 돈나가요 참고로. 시고 권총은 무조건 챙겨주세요. 아야 나도 같이 가. 핵기 꺼내기 귀찮아.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제보입니다. 야내 거야. 아 뭐야 얘 다쳤어. 안돼. 다쳤어. 그래서 이거 편집했다가 이때 저거 나오면 다시 영. 진영아, 어디 있어? 어. 다노스 손가락 튕기기. 자, 여러분, 여기 아직... 저... 아, 잠깐만, 이거죠. 왜이 아직 저기 나이트클럽이 열리지 않았는데, 저 피라미드 털라고 지금 녹화를 다시 했어요. 피라미드로 안 가자, 이로 안 가자, 이리로 가자. 안안 어! 그래 네니 맘대로 자 여기 주유소를 지나가시면은 뭐라고 그러지지? 시프트 <놀라> 누려? 시프트 아래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요 와이여 <놀라> 시프트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살려줘 살려줘 아 여러분 제가 또 히어로를 먹었어요 아 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안돼 가지마 너 혼자 가 달리자 제 50레벨이 넘어 서또 이걸 얻었어. 요 가자, 토 가. 근데 너무 빨라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어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다리빨리죽였 내가! 진아야 왜너 여기에 사스러니아 맞다 내가 죽였지? 진아야 뭐냐 예예예 예어떻해 이거! 바닥에 가시 있잖아! 아들었어어 그 가시 내가 발꽃은 튀었어 뭔가 동가, 동가오 피라미드 성공! 이게.. 어피라미드좀점 어. 장인이 까고 있어 여기서 볼을 조심하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병 탈까? 아니야 진영아 넌 위험할 것 같아 널쪽프해면못하잖니아 야 진영아 나 내려오는데 방금 저 꼬리 찍을 뻔했어 여기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아유, 나나 몰라. 됐다 이름 열쇠를 얻어다 아 근데 어차피 쟤한테 맥없 해도 되잖아 야 내가 지나 트롤 했다 <웃음> 너가 끝나고 지나 전화하면 어떡하지 어 뭐야 연속... 아나 진영인데 천천히 여기 밑에 용암이 있잖아 어. <웃음> 야, 저거 뭐야? 농락이야. <웃음> 야, 농락! <웃음> 오, 불쌍한 치령이... 나, 선텐으로 할 거야. 선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좀도로 못해서... 응? 너 신경 하나도 안 썼어? 어, 어, 어, 어, 어, 새까매졌다. 새까매졌다. 어, 어. 알았어. 어, 어, 새까매졌다. 어, 어, 잠깐만, 일단 피좀 채울까? 아니야, 먼저 하자. 피가 새까매질 거야. 아, 피부가 새까매질 거야. 오케이, 전부 다 새까매졌다. 어, 잠깐만 나 날아간다. 나는 도둑이다. 아왜 안보이잖아 나도 알아 야, 이건 뭐지? 오뭐오 뭐지? 저것도 1, 2, 3, 2, 3. 야 근데 그거 차 타고 잘하면 들어가죠? 알아. 왔는데, 저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응 음. 음. 3번 했는데 아, 세번다 터짐. <웃음> <웃음> 이야 근데 궁금한 거 있다. 이거 일단은 여기 열쇠 아까우니까 조금 이따 하고. 요거에요 이거 이거, 이거. 일곱번이라고 당신 지금 다섯번했어 칠칠야 칠이라고 임마 칠칠이래 야, 한국인이다, 영국인지, 영국인인 줄 알고, 영어 쓴다. 몰라. 어, 나가졌다. 어, 히어로다! 죽어! 죽여! 어, 나, 내꺼, 내꺼, 내꺼. 오케이, 내가 먹었다. 아! 나 아니었어. 삐로비아 내꺼 줄 알았는데. 내꺼. 죽어. 이던지 말던지 안 잡아. 앉아봐. 놓쳤어. 안녕하세요, 히어로씨. 자, 히어로씨, 저희한테 죽어주시죠. 오, 다크소정이라도 다크소정. 야, 히어로 내꺼! 얘 내꺼잖아. 어, 진짜 내가 더 빨리 간 건데? 이거 비디오 판도 켜야 되겠어. 이거 비디오 판도가... <목소리> 비디오 판도... 비디오 <웃음> 판도... 아휴... 이거어 비디오 판도! 자이 열쇠를 구하셨으면요. 아 나는 못어 지킨지 지킨지. 그래도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오 뭐... 오씨 개까무 우와. 자 여기 열쇠 를 열어 주시고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열쇠가 있어야지. 드디어보했다 어, 나는 나는 어, 그 아껴 나이트클럽을 열었어? 진영서 아, 현선이다. 그 진영이구나. 진영이가 지금 뭐있더라 나이트클럽 열 때, 야 나도 나도, 야나 일단은 야 그냥 이 상태로 가자 나이트, 야 나이트클럽 가자. 나 이거 안 늘래. 이렇게 안늙고도 나이트클럽 맞구나. 나이트클럽 가도 돼요. 어떤 설명? 아 이제 궁극의궁극의 제트백 얻는 법이 나왔다 AK로 해도 되고요 건충으로 해도 돼요 여기 보시면 파랑파랑 노랑핑크가 이렇 계시죠 이거를 레, 이게 랜덤이에요 파랑파랑 노랑핑크를 잘 기억해 주시고 파랑파랑 노랑핑크 파랑파랑 노랑핑크 파랑파랑 노랑핑크 파랑파랑 노랑핑크 파랑 아리야 파랑파랑 노랑핑크 아랑, 아랑, 아랑 핑크. 자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은 일단 일로 가갑니다. 여기에서 이점포에만 잘히면 돼요. 점포에 못 계시는 분들은 잡았 다는 거고요. 하! 원래는 저기가 안 열려 있는데 여기 지금 제 마수 있는. 어? 진영이는 몸도 잃고 마음도 잃었다. 모든 걸다 잃었다. 아 여기 있는거 먹어주세요. 그 핑크카드 키워놔 어. 그전에 털고 나올게요. 아 이시오라고 이, 이 하지않을까? 하 아. 잠깐만 털게요 아 다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줄게요 자 아, 갑시다 엇 어? 아, 어어어 방금 아왜 뒤꿈치가 다다 아난 맨날 왜 지, 뒤꿈치만 다냐고 나 뒤꿈치 다 타겠다 이 핑크카드키를 넣기 전에 일단 여기있는 돈을 팔아줄게요 오니어나 이거 한입 먹고 가지? 자 이거는 이벤트 축제 때 얻을 수 있었던건데 어, 이 지면부터는 늦었어왜나나거기갈건데그 제트백 없는 장소 빨리 알려줘야 되는 말이야 어어 니가 어, 낮췄어 다시 왔다 어우 뭐야 53레벨 제트어 아직이야 아 거꾸로 뭐 아있다 틀려줘 은행 먼저 은행 먼저 타 응. 오케이. 이거 얻는거는 다 진영이가 가르쳐줬어요 저는 그저 신청자분들에게 말할께 오 어, 히어로다 히어로 아저씨, 저좀 잡아주세요. 어머, 진짜. 민장이 <웃음> 방금 박살이 났어. 어, 왜? 어, 저기, 이게 설마 진영인가? 아, 어,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여기 공항이에요, 공항. 뭐야, 야, 다리 왜, 야, 다리가 원래 저렇게 디테일했냐? 야, 우리 히어로 기지가요. 아, 진영,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자, 이 핑크카드 키를, 여기 문을 열시면 이쪽으로 나가시. 어, 나도, 나도. 됐다. 더블 쩝퍼 하시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보는 방향 쪽으로 날아가 야, 어떤 고인물이 백만원짜리 헬기 탄 사람이 같이 여어로 기지 갈, 가제. 가야지. 안 돼! 근데 히어로 지금 두명이라서 없을텐데 자 안가는걸로 자어디로 가볼까 어? 저기 데미지 입는다 누구지? 히어로인가 경찰인가 어 히어로다 너... 아 찬바라 다다다아아 어, 뭐야 진영이 되게 빨라 와 아라 대기파르다고 그럼. 오 잠깐만 우리가 잡 잡으면은 히르 기지로 가잖아. 우리가 잡으면 히르 기지로 가잖아, 얘네들이. 응안 나갔어 아직. 여기서 대기 가. 어야 나왔다 나 아닌가? 아, 그러네? 진영아. 너 바깥 너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와서 가 볼래? 지금 안쪽에서 이 레이저 총 소리 들리거든? 아니야, 나도 같이 가. 이 용암에다면 한 방이 죽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진영아? 어 실제로 죽여 실제로 시.. 실제로 죽어? 게임 캐릭터 너무 불쌍해 진영인 살인자야. 나빴어. 나빴다 진영이가 나빴다면 구독 버튼 을 눌러주세요. 들었다. 자 이쪽으로 뒤로 들어올 수 있을 수가 있어. 어 효로 죽어라. 톡톡톡톡톡. 안 나왔어. 어, 여기 나와있다. 안돼! 어? 아, 나못 먹었잖아. 아, 진영이. 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먹을래. 맛있는 전기. 아, 잘못했다. 아, 이제 나한테 붙었어. 어, 네. 전기는 가까이 붙으면 뭐다? 사기다. 아,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죽어라 아, 지금 난작꺼이야 아, 눈 아파. 죽으라 안나왔어 아이고 지금 뭔소리니? 어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죽으라아 죽어 디있는데어 여기다 여기 여깄다 여기. 여기 죽어라아 잠... 에? 아, 얘 전기 근접이, 이 전기 근접 붙으면 누가 비워도 나 근접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히어로 수령 없습니까? 어딥니까? 버티죠, 버티죠. 때려, 폭격, 폭격. 나냐? 안 나왔다. 원래 나와있어야지. 나 전기한테 붙어있 공기야 가까이 붙, 간지에다 가까이 붙으면은 넘어가기라. 아, 안 나왔어 또. 아, 정리. 안 나왔네, 이러. 아, 처음에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상관없어, 그걸. 그리고 나왜 나한테 따져, 그걸. 어디가? 잡아라! 잡아라! 아니 휴... 이... 나 방금 똥블링한것 같은데? 어디였지? 아, 남자구만, 여기다안 나왔어. <웃음> 야 히어로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어떡하냐? 버티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아 진영이 쌌어 진영. 아, 진영아 조심해 야히어로들야히어로들 끼리 적인줄 알고 싸운다 어 나왔다 나왔다 아 얘가 오 어, 얘가 먹었어 아 진짜 아 나 지금 히어로서좀 대체 몇 번째 놓치냐 안 나왔어 아, 나 죽어. 안 나왔어. 우리 죽이려고 많아졌나 야 지금 히어로가 대체? 아! 욕심 부리지 말걸! <웃음> 아, 아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뚝배기. 쟤, 맞아라. 맞아라. 해, 해, 해. 맞아라. 죽어, 죽어. 어, 어. 해, 해, 해, 해, 해. 자, 결론은 욕심부리지 말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보였습니다 그럼. 안녕!